제목은 롤에서 좋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라는 캐주얼한 제목이지만 사실 절대로 기획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게임을 즐기고 있었고 어쩌다보니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가끔 또 게임 같이 즐기자는 아주 건전한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다같이 좋은 게임 문화를 형성하고 즐기자고 만들어보는 영상이며 돌이켜보면 이렇게 많은 좋은 게임 친구분들을 사귀어서 한번 소개해봅니다. 재밌고 편하게 보세요. 저는 친구들과 게임을 하다가 같이 하던 친구들에 다 가고 계속 롤을 즐기고 싶은 마음에 칼바람을 돌렸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죠 무슨 성작강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이 저의 호기심을 더더욱 자극하는... 그런 대답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나선 같이 보실? 이라는 대답까지 그래서 전 좋다고 했습니다 재치있고 좋아보이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건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계속 말을 걸었죠 어라? 싫어하시는 눈치는 아니길래 휴 다행이다 몰래 안도의 한숨을 쉬죠 저도 상대방이 만약 싫어하신다면 더 이상 묻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대화하는 데만 집중해서 게임에 집중 안하는 사람은 제가 싫어한답니다 그래놓고 볼베로 춤만 추네 하실 수 있는데 뚜벅이가 칼바람에서 초반에 뭐래요 잘 모르겠네요 잠깐 게임에 집중해볼까요? 감히 적팀럼블이 우리팀의 힐팩을 탐내길래 좋은 때를 보여줘야겠어 라고 생각했죠 아이고 근데 우리팀은 둘 죽고 하나 더 죽어버렸지 뭐야 내가.. 내가 생각한건 이게 아닌데 본연아니게 트롤을 해버려서 탱을 땡땡하게 둘러서이판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했죠 근데 마음대로 안되는게 또 롤이잖아요 물론 마냥 지기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야생에서 곰을 만나면 뒤를 보이고 도망가면 절대 안 된대요. 사냥감으로 인식해서 끝까지 쫓아간다라 보라나. 그러던 중오리하나님의 대박 3인궁으로 한타가 열렸습니다. 저는 바로 끼어 들어갔죠. 하지만 복병이었던 잘큰 마스터이가 있었고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쓰러져갔습니다. 아휴 저라고 뭐될수 있나요 다음 싸움에서 마스터를 끊고 시작했지만 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다같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웃음> 이런 분위기와 흐름을 타고 어떻게 질수 있겠어요 아주 쉽게 이 게임을 승리했습니다 어 근데 상작강을 보여주기로 하셨던 분이 빠르게 나가시더라고요아 내가 못했나? 아닌데 딜링보면 은근 잘했는데 한번 보내볼까? 고민 끝에 친추를 보내보기로 합니다 불편하시면 안 받으시겠지 했지만 다행히 받으셨고 파티에 초대되기까지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전 상자에서 뭐나 하냐는 것부터 물어봤고 대답은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려면 저를 먼저 보이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게 마이크로 나름 떨리는 첫말디를 했고 아... 방송, 방송하는 방송 사람은 왜지 방송하는 거 바로 듣겠어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32살? 뭐야? 아, 아니구나 무슨 서른 2살이야 이런 말 했죠? 그러면 그쪽은 몇 살이신데? 아 네. 저도 비덕이죠 아, 그럼 연세라 하겠습니다. 연배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뭐 이런 건 여기서 끊고 결론은요. 일단 이때는 방송은 아니었고 녹화 중이었고 당연하게도 녹화했다는 사실과 방송인 유튜브 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녹화를 했다는 것만 들어도 기분이 나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유튜브에도 올려도 될까요? 라고도 물어봤었고 답변도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참고로 두 분은 커플이시래요. 예, 뭐 그렇다고요. 나이스. 네. <웃음> 어, 어, 어, 어, 어, 떨어져. 야! 안 돼, 더 어, 피했다. 피했다. 어, 이걸 그리고 이런 식의 가벼운 대화와 게임 두판 정도를 더하고 이때 시간이 새벽이었던 터라 내일 출근을 위해 두 분은 주무시러 가셨습니다. 결론은 현실에서 친구를 사귈 때도 공통적인 관심사를 찾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벽을 허물고 친해지는 거잖아요. 일단 게임에서 만났다면 게임이라는 공통관심사는 당연한 거니까 편하게 다가가보세요. 물론 아무에게나 막 다가가는 소리는 아니에요. 예의도 지키고 그 선이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테니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